아, 방제가 잘 돼요. 잘 돼요. 이 진딧물은 묻어야 죽는데, 음.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한 번씩만 해주면 음. 진딧물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. 광범위. 광범위, 종합, 종합. 만능, 만능. 살균, 살충제. 살균, 살충제, 왜 복잡하냐 하지 말고,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. 그냥, <웃음> 아주 균 잡고, 충 잡고, 따딸 잡는 게 아니고, 동시에 생기잖아. 다. 에? 그냥, 그냥 하는, 거야. 하는 거야 그럼 이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놀이도 안 오고 가슬하게 매미춤도 안 오고 꽃매미도안 오고 깍지 벌레도안 오고 그 어려운 것들 네.